이렇게 빨리 얘기는 너무 무서워, 무서워. 무서워. 꽤 날짜로 기가 막히게 좋아. 니까 그러니까. 이제 가야 할것 같은 픽이었습 엄청 맛있네 맛있겠어. 맛있겠어. 질감이 이거 개빨리 얘기는안는다니 엄청 몸이아 보지 기분은 어떻습니까 배고파요 <웃음> 같 오늘 나온다. 오늘 나온다. 예시. 안녕. 안녕하세요. 봄이 안녕하세요. 봄마 반가워. 애기가 사춘기가 돼서 말안 들일 때딱 들어봐야 돼. 그 모든 용서가지. 봄이 오우 오우 한다 한다 <웃음> 띵띵 정말 띵띵 이게 놀랍게도 쿠키가 좀 빠진거랍니다 아 밥타임 드디어 자유의 손이 되었다 물을 못 먹는다는 게좀 힘들긴 했던 것 같아요 물, 물을 못 먹어서 그것만 아니면 은 굉장히 괜찮았던 출산이었다 진짜 압도적인 감사를 우리 엄마에게 남기며 첫날을 보내겠습니다 안녕